크게 할까요? 작게 할까요? 형이 보면 어때요? 이게 음 다리고 다리 될 거예요 이게. 네. 네. 크게 하면 한 정도? 네, 다리 살짝 C 모양이면 어. 더 이쁘잖아. 그해야겠지 C 이쁜데 어떻게 해야 되지? C는 그건 직접 그려야 될거 같은데. 준이 금손이잖아. 다를 살짝 C V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그거야? 네. 지금은 준이가 저희 래비티 하고. 배경 사진, 배경 사진 같은 거 응. 그냥 크래비티를 생각하면서 준이가 예술을 하고 있어요 준이 진짜 금손이에요 금손 그치, 일단 진짜. 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완전 짱이에요 응. 처음에 진짜 그냥 흰 백지였는데 이렇게 됐어요 형나 좋은 아이디어 다 이거를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응. 어떤 거어 달을 할까요?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지켜봐주세요. 일단 노란 색깔이 필요해요. 제일 연한 거 해야 돼요. 제일 연한 거. 한 끝부분은 진하게 해줘요. 끝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연한 벌써 느낌있어. 조금 진한 걸로 진짜 조금 이렇게. 어준이 진짜 금손이 어떻게해요고민 나. 그래서반달이 만들려면 이거 한번 도전일 것 같아. 이 우주지임 색깔이 검은 색깔이잖아요. 근데 제 이게 사실 검은 색깔 쓴게 아니라 남색깔 쓴 거예요. 아유, 아 되겠지. 아 그, 오뭔 뭔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뭔 느낌인 줄 알았어. 오 대박. 우와, 찐이 진짜 천재다. 진짜. 이렇게 됐나? 됐어요? 어, 반달 됐나됐어요 반달. 근데 좀더 뭔가 좀더 더 살짝 얇은 반달. 한이 정도. 지금 <웃음> 엄청 뽀. 아니 나 욕심인가? 지구를 지구 같은 곳을 하나 담게는 담기에는... 와형나두번 하기가 떠올랐어요. 어떤 거야? 헐, 형 어. 아까워 달 이쁜데 다시 할수 있지. 당연하죠. 좀... 다른 안 하, 아, 아예 안 하게요? 할 겁니다. 어 생각 있으신가봐요 다.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근데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제눈에이쁜데남 눈에는 예쁜데 네. 안 예쁠 수 있어. 여기 이제 노란색깔 다른 넣는 거예요. 실패인가? 뭐 뭐해? 어 안녕. 이 오빠 예술하고 있어 예술. 나 봤어. 됐다. 완성. <웃음> 완성. 그거 알죠, 형? 그 지금 이거 빛나는 거 이런 거. 여기 빛나는 거 보이세요? 빛에 비춰서 이거를 여기에 놓고 싶은데. 그런 거 하는 방법은 전 모르겠어요. 쭈니는 할수 있어! 아니 근데 왜냐하면 <웃음> 나도 이 어, 어플... 됐나 이 광고하는 거아지만 이건 처음 써봐요. 그래가지고... 음. 아, 근데 쭈니는 할수 있어. 찾아봐 음, 한번. 원래 뭐, 이런 것도 막다 알고 하는 것보다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재밌는 거, 그렇지 어, 되돌리기! 별별 <웃음> 무슨 별 생방같이 눈본 별 뭔가 심심한데, 뭔가 그만두고 싶은? 더하면.. 원래.. 원래 이럴 때 멈춰야.. 그쵸, 이쁜 법이죠. 맞아. 이거는 그럼 여기서.. 그만? 봐봐, 이렇게 빛 비치니까 아, 얼마나 이뻐! 진짜 이런 느낌.. 그쵸? 어. 이거 하고 싶어, 저거.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쁜데? 달 주변에 조금 어두운 것 빼고 이쁜데. 이쁘죠? 불 한번 볼까? 볼까? 어, 이거를 음 느낌 있어. 느낌 음. 있다. 쭈니의 작품.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음, 자, 그래. 자랑하러 가야지. 그린 거에요, 진짜?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안녕. 루비, 안녕. 대박. 와, 잘 그렸다, 진짜. 네, 네, 네. 누나서 답변한 거예요, 선생 네. 어, 응? 황소, 여기. 황소 자리, 여기. 오, 대박. 대박. 어? 이게, 이게, 가수 자리. 이게 물고기 자리. 이게 천칭. 이게 천칭. 이게 물고기 이게 자리. 천칭. 뭐가 사자예요? 아, 맞아. 세 이거 뭐야? 세림이 아, 이게 사자 자리. 어, 나 물고기. 진짜 잘했다. 만족! 이거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한 3일. 진짜요? 조금 <웃음> 조금. 안녕. 다들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열심히 운동하세요. 이야, 안녕.